이제 눈 뒤집히고 나면 5억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동료 이사들한테 마구 추천하고 자기 가족 지인 친척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 소문은 소리 없이 퍼져나갑니다. 이미 3배 오른 종목에 그렇게 매수세가 몰리면 기존 작전 세력들은 무리 없이 3배 견인하고 유익 빠져나갑니다. 작전 세력에 있어서 문제는 나중에 올린 다음에 사줄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최대 관건입니다. 5배 올리고